코로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말라리아 약인 하이드록시크로로퀸 요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다시 이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젠 과연 예방차원에서까지 사용될 수 있는지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 주요 언론과 미국 보건국에서 위험하니 사용하지 말라는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이드록시크로로퀸이 허가를 받아 예방차원에서 쓰여질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자, 여태 나와 있는 하이드 옥시클로르큰에 대한 논문들을 총정리해 놓은 좋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드 옥시클로르큰에 대한 논문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는지 혹시 아셨나요? 여기서 초록색 글씨들은 찬성, 그리고 빨간색 글씨들은 반대를 하는 논문들입니다. 흔히 접하는 주요 언론에서는 하이드 옥시클로르큰의 부작용을 부각시켜 집중 보도하기 때문에 드리뭉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이 약이 안좋은 약인가 라는 의심도 가질 수 있을 테지만 이 약이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도 전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웹사이트가 잘한 것은 이하이옥시크로르퀸을 언제 사용을 했냐를 기준으로 정리해 놨다는 것입니다 자, 하이옥시크로르퀸을 늦게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지한 일주일 만에 사용하면 은 효과가 있다 아니면 없다 라는 어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찬반이 많이 갈리는데요 하지만 일찍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사용했을 때는 지지하는 논문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 500명 환자분들에게 하족시클로로큰을 조기 치료를 사용했을 때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을 84%나 예방을 하였고요 이 모든 분들에게 심장 부정맥의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인도 의료진들이 자원에서 하이족시코로르큰을 예방 차원으로 복용했을 때이 약을 복용하지 않은 52명 중에 20명이 감염된 것에 비해 약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54명 중에 오직 4명만 감염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38%에서 7%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래에서 조기 치료를 하거나 예방 차원으로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작은 연구 결과들은 많지만 왜 미국 보건기관인 FDA에서는 이 하이족시크로르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일단 정치적 답변으로 치우치기 전에 객관적으로 의학적 논문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FDA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Recovery Trial, 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자세히 보다 보면은요. 속 시원한 대답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한 연구인가 하는 의문만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자 첫째 연구에 사용된 하이족시크롤큰의 용량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태 대부분 사용됐었던 하이족시크롤큰 용량을 보면은요. 첫날에는 800mg을 복용하고 을 나머지 4일 동안은 400mg을 복용하는 것에 비해 이 옥스포드 연구에서는 첫날 2400mg을 복용하고 을그후 9일간 800mg을 복용했습니다 을 높은 용량일수록 부장맥이 더잘 나타날 텐데 왜 연구진들은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요? 그래서 한 프랑스 언론이 대표 교수에게 왜 이렇게 높게 썼냐고 물어봤더니 이 용량은 기생충 아메바 대장염을 치료로 하는 데 쓰는 용량이니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다 복용은 이 용량의 6배나 10배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하이족시크로로퀸을 받은 환자분들이 표준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2%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영상을 준비하려고 RecoverTrial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실험 계약안을 찾아보니 하이족시크로킨이 이렇게 높은 용량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이 연구 결과가 이상하다는 두 번째 포인트는 연구 결과의 디테일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대표 교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거고요 제대로 된 논문에서 어떻게 어떤 환자들에게 치료를 했는지 이런 디테일을 아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주 후에는요 WHO에서 비슷하게 높은 용량을 썼던 Solidarity Trial도 이제 중단시키고요 NIH에서 주최한 임상시험도 중단되었는데 모든 임상시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의 결과의 디테일들을 의사들이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7월 초에 미국 해링포드 병원에서 하이족시콜로이켄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서 조금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한지 24시간 만에 하이족시콜로이켄을 받아 복용을 했더니 사망률이 26%에서 13%로 줄었다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 앞으로는 이렇게 조기 치료에 중점을 두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과연 하이족시콜로이켄이 FDA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예방 차원이나 조기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 해답을 듣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필요한데 로 FDA, WHO, NIH에서 탈적시콜로르퀸에 대한 연구를 너무 섣불리 마침표를 찍은 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NIH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램데스비어는 임상시험에서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별탈 없이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하이족시클로이큰의 사용을 다시 승인하고 연구도 진행하게 해달라고 FDA에게 요청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하이족시클로이큰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